나경원 원내대표가 고발된 지 거의 7개월 만에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아, 그러나 국회의원이 국회법 위반에 대해서까지도 면책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다른 자영당 의원들은 경찰 조사에도 불응했고 검찰 조사에도 불응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검찰에 출석하면서 지난주에 미리 검찰에 제출한 의견서가 언론에 보도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의견서에서 나온 의표은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자한당 의원들이 최입의 의원실에 문을 잠그거나 쇼파로 문을 막는 방법으로 최입의 의원이 의원실 밖으로 나서지 못하게 한 행위는 최입의 의원이 점고건장하기에 감금이 될수 없으며 심지어 안에서 빵을 나눠 먹거나 마술쇼를 보면서 화기애애했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감금은 사람을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만으로 성립하며 문을 잠그는 것이 감금의 보통의 방법이고 감금의 수단이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나아가 감금된 공간 내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보면 당시 자한당 의원들이 테이의 의원실에 문을 잠그고 쇼파 등으로 문을 막아선 행위는 당연히 감금에 해당하며 설사 안에서 빵을 나눠 먹거나 마술쇼를 보았다고 하더라도 감금죄가 성립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또이 의견서에서 나온내대표는 당시 의원가 팩스로 들어온 서류를 훼손한 것에 대해 공식 서류가 아니므로 위협하지 않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용서류, 무효죄의 공용서류는 정식 절차를 갈까 접수되었는가 혹은 완성되어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를 전혀 묻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팩스로 의안가에 도달한 문서는 정식으로 접수되었든지 아니면 접수를 해야 할 상태에 이었든지를 묻지 않고 공용서류에 해당한다고 봐야 하며 이를 훼손한 자한당 의원들의 행위는 공용서류 무효제에해당한다할 것입니다. 자한당 의원들이 이렇게 법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을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그동안 출석을 미루고서 불과하다고 지금 보이고 있기에 검찰은 더욱더 수사의 속도를 늦출 필요가 없다 할 것입니다. 검찰은 나원내제표의 출석 그리고 의견서 접수를 대기로 오히려 더욱더 수사의 박차를 가해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